여러분 보니까 제가 브이로그랑 겟레디가 또 엄청 뜸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외출 준비하는 것도 찍고요. 스킨케어 루틴도 안 보여드린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 친구가 얼마 없는데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생일이 또 11월에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 강아지 생일이기도 해요.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바빠가지고 친구 생일 선물이랑 편지도 써야 되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 일단 외출 준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가 저의 화장대고 여기가 저의 스킨케어 존입니다. 제가 10월, 11월... 지금 거의 두 달째 쓰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용도가 달라요. 아침, 저녁도 다르고. 패드는 벨라 몬스터 토 패드. 저 패드는 진짜 벨몬 제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당근 패드 다 쓰고 지금은 토스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앰플을 그냥 아침, 밤 상관없이 항상 쓰고 있는 애들인데 꽤 많이 썼죠. 한달 정도 가까이 쓰면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무미는 제가 좋아하는 민주님 브랜드인데 얘네 제품을 쓰면 얼굴에 확실히 수분케어가 잘 돼요. 최근에 수분 밸런스 맞추려고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모닝케어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라이트한 사용감이기 때문에 이 크림은 특히 메이크업 전에 조금 더 쫀득쫀득하게 먹고 나이트케어는 이거 단독으로는 좀 아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라네즈랑 함께하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라네즈는 제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저도 라네즈에 진심 아닌가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피토 베타인 앰플이에요. 이거 수분 앰플 쓰고 로션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유분 밸런스 진짜 잘 맞춰주고 있어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안 쓰면 불안해서 저도 이번에 연우상점때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케어의 이거 피토알렉시는 전 진짜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여름에 잠깐 쉬었다가 가을, 겨울 오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붉은 흉터나 좁쌀에도 효과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1년이 뭐야? 제가 작년부터 테스트를 했으니까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또 이제 톤업 때문에 이거 비타크림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나이트케어 위주로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이 달바 크림은 피부 너무 건조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얘도 거의 나이트 케어 위주로 쓰는데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럼이랑 반반 들어가 있거든요. 음, 피부에 어, 왜 이렇게 요즘 따라 탄력이 없지? 유분감 없지? 할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중요한 약속 전날에 항상 바르는 이 라네즈 슬리핑 팩. 이거는 라벤더입니다. 이거 바르면 다음날 얼굴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요. 제가 한달 전까지만 해도 피부과를 다시 오랜만에 다녀볼까 생각을 했던 게 피지도 잘 잡혀있고 트러블도 잘안 나는데 이 피부에 윤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되게 퍼석퍼석한 느낌? 저 피부결 좀 나아지는 시술을 찾아보다가 제가 피부과 오래 잘못 다니거든요. 귀찮은 시이 심해가지고. 한 달, 두달 동안 여러 가지 제품 써가면서 만들어낸 피부결이에요. 여러분 라네즈 피토 정말 오랜만이죠? 아마 마지막 마켓이 될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쟁여놔야겠어요. 다 써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우리 피토 알렉신만 쓰시던 분들은 이 베타인 초면이잖아요. 이거 크림 앰플이어가지고, 어, 지성이라든지 복합성 쓰기에는 유분감 넘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사용감 보면 은 유분기는 안 느껴지고 그냥 수분처럼 물 터지거든요. 그러다가도 피부에 싹 스며들어요. 끈적임 같은 것도 전혀 안 남고 오히려 촉촉함 보다도 더 산뜻하게 남는 느낌이에요. 저는 에멀전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유 치유라고요. 유분은 유분으로 잡아줘야 돼요. 필요 없는 피지가 잘안 올라오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되게 좋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크림 앰플이다 보니까 보습 장벽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정말 이 건조한 계절에 완벽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뭐 추가로 제가 자랑을 하자면 이미 다섯 가지 피부 테스트는 완료가 된 제품이에요. 여드름성 피부도 적합 가능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라네즈 피토라인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좀 추천드리는 꿀 조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평 평소에 쓰고 계시는 수분 앰플에다가 이두 가지 단계만 더해줘도 저처럼 진짜 이렇게 속광 차오르는 탱탱한 피부가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1번 옵션은 피토베타인 앰플 단품. 요거는 35%의 할인율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증정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피토베타인 앰플에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피토알렉신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두개 같이 구매를 하시면 40% 할인에 요 피토 그린팟 바질 키트까지 있는 증정품이 또 증정이 되고 세 번째 제가 좀 추천드렸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 피토베타인 앰플이랑 피토 코알렌신 보습 크림. 이렇게 하면 얘도 40% 할인율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정품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4번 옵션은 200개 딱 한정 수량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 세트여서 이 피토알렉신 앰플, 피토베타인 앰플 쟁이셔야 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구성품은 피토베타인 앰플, 피토알렉신 앰플 하나씩인데요. 피토베타인 앰플이 또 체험용으로 증정이 되고 또 피토알렉신 앰플이 또 50ml 공품과 똑같은 양이죠? 이게 또 증정이 되고요. 이 바질도 증정이 돼요. 이거 앰플 한 개당 16,800원 꼴인데 이런 구성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것 같으니까 그동안 피토 존버하셨던 분들은 이번 마켓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새로 도착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쓰고 있던 이 액상 블러셔 새로운 컬러 보내주셨길래 컬러 오늘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쿠션은 엄청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어, 발림성은 예쁘니까 지속력만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남아있었으면 좋겠네. 이거 피부 블러셔를 사용을 해볼게요. 컬러는 되게 어둑어둑한데? 오, 발리는 게 진짜 예쁘게 발리죠. 여기. 컬러감, 지난번에 썼던 것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은은해서. 근그 2주 동안 생일이 4명이나 겹쳐버리니까, 우리 강아지까지 합해서. 통장이 거덜 나겠어요, 여러분. <웃음> 거덜 났어요, 이미. 원래 요거 메포 파우더 맨날 쓰고 있었는데, 요거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올해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 이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엔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베이스 컬러 안 깔고 냅다 음영 컬러부터 그냥 요즘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메이크업 안 찍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요즘에 글리터도 진짜 안 써요. 글리터 안쓴지 너무 오랜만인 것같은데 저 요즘에 속눈썹 펌 다시 받고 있어가지고 이거 바이브랩 영양제 또 다시 쓰고 있거든요. 이거 소윤님 마켓할 때 제가 매번 승차해서 구매하는 건데 이번에도 쟁여놨어요. 펌 받을 때는 영양제 꾸준히 써줘야 펌을 계속 예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브랩또 쓰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마스카라는 빌리프 VDL 제품이거든요. 엄청 깔끔하게 또렷하게 잘 발려요. 섬유질은 별로 없는 편인데 메이크업이 좀 많이 간단해졌죠? 마무리는 픽서. 어 이거 너무 세게 뱉는다. <웃음> 깜짝이야. 물 뿌리기인 줄 알았어. 이거는 어디였지? 한남동에 프라이탁 있는 그매장의위층에 문구 팔거든요?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 n l y f y 지금 친구 생일 선물 산게 밖에 왔거든요? 잠시만요. 제 원래 방에서 택배를 안 뜯는데 택배가 엄청 크게 왔죠? 여긴 친구의 취향이길 바라는 가방을 샀어요. 엄청난 포장이네요 음, 너무 예쁘다 친구가 검정색 가방은 좀 많은 것 같고 숄더백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은 아니지만 좀 다크하면서 숄더를 맸을 때 되게 유니크한 예쁜 가방을 샀어요 이거 이번 신상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저도 갖고 싶네요 귀엽다 그쵸 여러분 좋아할 것 같나요?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어 되게 이쁜데요 진짜? 허, 실물이 훨씬 예쁘다 이번에 스웨이드 나와고 바로 주문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헐 좋아했으면 좋겠다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포장 어떻게 해줬지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12살 5학년 맞나? 5학년 때부터 같은 아파트 살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완전 다른 학교 갔었는데 그래도 매번 생일은 챙기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나가야겠죠? 아니, 뭐 20분 걸릴 거리, 거리를 40분 만에 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 이제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돼지가이요돼지가 돼지가. 미쳐, 진짜. 죽어. 아니야, <웃음> 너 와, 이게 내가 계산을 다 하고 나왔거든. <놀람> 시간 계산 엄청 했어, 여유 시간 같은데 종로에 내가 종로를 갔는데 대박가. 엄 이거 가지로 약속하는데 20분 걸린다 거기 떴거든 택시 가근데 40분이 걸린 거 파는데 깜각해서 약. 맛있어? 딱 그거야, 대박다 그래서 나 생각 중이라서 배우면 증사 찍고 이런 거. 그런 걸로? 그. 어, 프로필이랑. 프로필이 어, 내가 포토샵 하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아, 너 엄청 좋아해나 <웃음> 친구들, 어, 친구들 사진 보정해주고 되게 좋아해. 어, 엄청 좋아했어. 어. <웃음> <웃음> 영상 먼저 보여줄게. 아 이게 막 만지면 안 되는 거였네 네가 흔들어 제껴가지고 여기 지금 <웃음> <여기. 웃음> 아난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어 뭔데? 이거 개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곰돌이잖아 음 이게 무슨 개기가 게, 게, 게, 게, 게 이렇게 생겨? 왜 이렇게 이렇게 생겨? <웃음> 내 맘대로 샀어 근데 내가 너랑 제주도 갔을 때 사주고 싶은 거였어 제주도에서 있던 거같더 아니 제주도에서 음. 생각을 했어 뭘줄지아 여기 를 뜯겨 있네 아.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어때 어때? 이쁘다 어때? 이쁘지? 야 이거. 검정 많아서 그냥, 그냥 브라운으로 했어, 했어. 네, 선물. 나 원래 그거 사려 했거든 뭐.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마 여기다 치솔을 연장해서 끼는 것 같아 이게 더 짧은 끈이 아니구나? 어. 되게 길게 매는 걸로 이게 더 헉! 짧은 끈 괜찮지?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대만 아, 가방 선물 처음 받아봐 가족 제외하고 처음 아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저 좋은 그사연님에그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할니 살림패 살림아빠나 불꽃 튀는데, 맞아? 그, 금속볼로. 금지품이랑... 어, 야. 내가 아까 손톱을 뜯어서 그런가? 그, 저기. 야, 안 돼. 다 썼어. 사실 <웃음> 난 굳이 안 해도 되거든. <웃음> 이거는 근데. <웃음> <웃음> 이거는 그냥 불낸 거. 야, 이거. <웃음> 어. 안 녹는 거 같은데? 아, 내가 엄청 <웃음> <한참> 오래 켜놓으면 녹을 수 있어. 노래 틀어줄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나이 미리 에서 먹으면 아마 올될것 같아. 뭐나 네. 아, 그냥 맛있네요. 쇼0케이 같아, 네.